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호피무늬 민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피무늬 물고기 바로 대형 소가리를 잡아서 한번 추베를해보건데이 소가리를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낚시로 잡거나 통발 같은 거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거데 청년 아버님네또 한번 방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근 오늘 저 혼자 가는게 아니라 오오오 너도 같이 갑니다 <웃음> 저도 같이 갑니다. 너왜또 절었어? 저도 같이 갑니다. <웃음> 은혜랑 오늘도 같이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비켜봐. 작은 행그러려면 3시가 반 정도 찼다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그, 그, 그만 쳐다볼래? 같이 가요. 레 g 고. 야짐 챙겨. 내 거까지 니가 다 챙겨. 아생겼어 어? 잘했어. 자 여러분 지금 오프로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부님네 가면은 무조건 이거 오프로드 해야 되거든요. <웃음> 지나가면 뭐 무조건 이거 해줘야 돼. 요 아 여기 또 새로운 장소네요 원래 제 구역이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설치한 거예요 또 이번에 퇴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 와 여기 경치 끝내줍니다 원래는 어부님이 자주 했던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퇴사하고 왜 다시 오신 이유가 있나요? 거기를 미친듯이 잡아야 되니까 그렇었어요. <웃음> 어, 아, 예. <웃음> 이제 이게 업이 됐으니까 예. 업이 되니까요 보트도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저번에 거보다 한 1.5배 큰거 같아요 이기로 자도 돼요 <웃음> 나중에 여기 모터도 다실 거죠? 어, 그렇죠. 어부님이 매운탕 밀키트를 파시거든요 그거 많이 팔려면 전동 모터로 바뀝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전동부터 달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웃음> 자, 여러분 어부님이 집금 은색 뭐 판때 가져오셨는데 저게 뭐냐면요 제 의자예요 진짜 좋아졌다 퇴직금 여기다 다 썼어요 <웃음> 타도 되나요? 네 타러줘야 돼요 이렇게 아, 아,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이 아, <웃음> 귀가 빨개지는데 <웃음> 사랑의 불식차 촬영했어요 아 마지막 장면 현빈이잖 김태병회병님 저 네. 같이 근무했어요 아 진짜로요? 네. 현빈님이랑 같이 군생활 했다 아유 너주세요 제가 저을게요 <웃음> 아, 어부님, 여기에 망이 뭐가 있어요? 외통발이랑 강망도 하나 있어요. 외통발 하나에 통발이 세개가 붙어있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여덟 개 아, 이제 퇴사 지고 개수를 늘리셨구나. 저기 사기로 잡아야 되네. <웃음> 야, 근데 지금 대물 많이 나오죠? 지금 쏘가리가 좀잘 나와요. 그니까 러 오늘 목표가 쏘가리잖아요. 제가 어부님이랑 올때 사실 목표를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성공을 해가지고 목표를 이번에 또 쏘가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왔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을에는 쏘가리 나오면 대물이에요. 제가 어부님이랑 왔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부님이랑 같이 찍는 거랑 대여섯 번 찍었죠. 네. 쏘가리 큰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계란댔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저희 동물이에요 여러분 어부님이 여기서 걸어가라고 저 버리셨거든요 <웃음> 아 여기 물살이 세가지고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구나 아 다시 탈까요? 어전 탔습니다 어부님 어떻게 타세요? <웃음> 여기 다세질리는줄 알고 <웃음> 아 재밌을 뻔했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바로 통발 지금 보이시죠? 아 어, 오늘은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다 털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부 같아요 이제? <웃음> <웃음> 어부가 꿈이었어요 그랬을 때 <웃음> 원래 약간 가라 어부 느낌이었는데 <웃음> 어, 깡패 어부 <웃음> <웃음> 이제 진짜 어부 자세가 나오네요 <웃음> 어, 있나요? 오! 우와! 오. 오. 뭐예요? 대농갱이. 와 오, 쏘가리가 좀 있는데요? 오, 쏘가리가 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잡히면 대물이라고. 네. 잡혔잖아요. 네. 네. 대물이에요? 네. 오, 야! <웃음> 자, 여러분, 쏘가리 잡혔습니다. 대물 버릴게요. <웃음> 이게 쏘가리 금지 세장이 18cm죠? 네. 18cm 이하의 쏘가리들은 다 놔줘야 되는데, 네, 10cm가 넘는 게 없는데요. <웃음> 와,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제가 쏘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드실 겁니다. 발야, 발야? 야, 대농갱이가 진짜 크네. 얘는 참마요노추요오 이거 부터이 참마자가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아, 진짜 큰 거예요 대물이에요 대물 대물 잡고기 <웃음> <웃음> 결국 잡고기 아얘는 갈견이죠? 아니에요 이거 참중고기 이거 드시나요? 이거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대환용으로 좀 잔인해서 안 먹어요 그런 인간미가 있으셨어요? <웃음> <웃음> 아직 어부하기에는 약간 자극이 모자란 거야 다시 아, 잡아야겠다 <웃음> 돌고기다 주둥이비죽해서 약간 돌고리처럼 생긴애있거든요 얘가 돌고기입니다 이거 드시나요? 이거 먹어요 그거. 아 얘는 먹고 네. 얘킵 무조건 가져가고 <웃음> 얘는 뭐예요? 꺽지? 꺽지 어, 꺽지 꺽지 맛있잖아요 꺽지 어. 뭘로 먹나요? 회로 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거를 회로 먹어요? 얘는 원래 이만하죠? 손바닥만큼 커요 얘는 좀 작은 거예요 가져갈까요? 살려주죠? <웃음> 아직 어부가 되기에는. 아, 아니, 가져가죠? 버려, <웃음> 버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통발. 어우, 통발 터신 게, 어. 왜왜왜 <웃음> <웃음> 왜, 왜? 오 여기도 바글바글하네 아 기분 좋네 <웃음> 오야저기 꼭지 엄청 크다 우와 이게 손바닥만 하다 진짜 요 정도도 먹어도 되겠다 그죠? 근데 더큰거 <웃음> 기다리죠 아 얘도 아주고요? 예 네. 아니요 아 가져와요 <웃음> 니요 제가 너무 아니요 아니요 <웃음> 어, 방금 본성을 봤습니다 본성 <웃음> 어얘 예, 살려주세요 여러분 <웃음> 얘얼음치라고얘 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 어우 빨리 다져야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근데 딱 봐도 맛없게 생겼어요 잘 됐어요 천연기념물 <웃음> <웃음> 이거 모래무지에요? 우와 모래무지씨야 이거는 잡고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인데 근데 왜 잡고기에 속했냐 많아서? 이거만 많이는 안 잡힙니다 아 그것만 팔면 있어요 이거도 아 얘네만 찾고 있어요 제자 <웃음> 그럼 바로 다음 통봐오 오, 여기도 많네 오, 오늘 좀 기분이 좋네 <웃음> 찐이다 이거 찐이야 <웃음> 아 꺽지가 여기는 진짜 많네요 와 여기는 버릴 게 없다 어 이거 꺽지 하나만 요쏘가리 어, 소가리러머님오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돌이거든요 이 꺽지가 돌 밑에 숨어서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꺽지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낚시가 안 돼서 아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저 다리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신고할 거예요 <웃음> 저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 합법적으로 하고 경찰 분들이 한번온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업권이다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뭐 신고하지 마시고 뭐 댓글에도 이런 거 보시고 불법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음 통발 <웃음> 오! 오, 소가리, 소가리,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개코, 소가리, 어, 소가리, 어, 소가리. 어, 소가리 어, 떴었다. <웃음> 대박, <웃음> 개크다. 여러분, 소가리 대박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한번 재보세요 어? 어머니 저못 잡아요 못 잡아요? <웃음> 야얘대농 기기도 엄청 크네 우와 쏘가리 대박인데 이거 40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진짜 대박이 우와 대박 <웃음> 표정 한번 보내세요 짱이야 <웃음> 찐이야 찐 우와 이빨 있지 않아요? 넣어요 쭉 넣어요 네 됐어요 우와 여러분 크기가 와 여러분 쏘가리가 저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이거는 거의 40될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횟감이죠? 어 당연하죠 대물이죠 이 정도면 어 대물입니다 이거 이제 놀 때는 어떻게 놓나요? 그냥 그렇게 집에 가셔야 돼요 <웃음> 왜냐면 지금 이 손에서 엄지손가락에 이빨 자꾸 나있거든요. 그죠 <웃음> 여기다 한번 살짝 재볼까요? 어디요? 거기 줄자 있거든요. 아, 줄자 있어요? 아, 저또제 거예요, 여기. <웃음> 38 되겠다. <웃음> 그죠? 아, 흘리면 40이에요. <웃음> 대박이다. <웃음> 진짜 찐이에요, 찐. 들어가라.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자국 남고 피나고 말아요. <웃음> 역시 어부님이랑 하면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첫발 있으면은 끝발이 없어요. 설마. <웃음>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대박. <웃음> 엄마. <웃음> 여러분, 저 어부님 이런 표정 처음 봐요. 아, 저랑 밥 먹거나 사적으로 있을 때도 이런 표정. 아, 서운하네. 와 대농갱이 장난 아니다 <웃음> 이거 진짜 진심이잖아요 네 얘는 뭐예요 어부님? 갈견이요 아 갈견이가 이래요? 아, 여기 아, 사라어좀 아, 아, 어, 사우마비 온거 같기도 해 <웃음> <웃음> 일단 넣어둘게요 이 통발은 되게 겉에가 깨끗하네요 오그래좀 들어있네요 오 여기 자라도 있는데요? 오, 야. 오 귀여워 키우고 싶다 이거는 어우 너무 귀여워 어지라어 어, 지랄하고... 미안 어 어부네요 <웃음> 와이 자라가 울면안 넣거든요 근데 뭔가 저, 제... 저희... 오, 물었다, 물었다. 제 같아요, 마무문가게 그게 뭐예요? 게임이요. <웃음> 아 죄송해요, 제 게임 안 해가지고 대화 단절됐네요. <웃음> 자란 여러분 잡아서 드시면 안 돼요. 양식처럼만 가능합니다. 어, 뭐야? 빠가살이. 빠가살이 저렇게 가시를 긁으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빠가살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얘도 죽을 뻔했네. 왜요? 상태가 안 좋아요. <웃음> 안 좋아요? 등, 등... 나가, 오, 씨. <웃음> <웃음> 나가, 나가, 나가. 오, 오 귀여워. 아, 자란 진짜 잡아서 키울 수만 있으면 저는 잡아서 키우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 방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 여기도 깨끗하다. <웃음> 오, 야, 오, 오, 왜, 왜, 왜, 왜, 왜. 소갈이 있어요? 어린 것들이요. 아, <웃음> 잘하시네. 근데 많아요. 오, 야, 엄청 많다. 왜 이래냐, 원래. <웃음> <그런데. 웃음> Wow. 이야, 진짜 많다. 진짜 쏘가리 맛이네요, 여기.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낚시하러 오 <웃음> 아, 그래요? 어차피 여기는 낚시 금지구역이고, 여기 들어오려면은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키시는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키 190에 몸무게 180이라고 하셨죠? 아니, 한키 165. <웃음> 작은 것들은 다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통말다 끝내고, 지금 다시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퇴사를 하시니까, 원래 는 3일에 한 번씩 하셨죠? 네. 이제 매일 하신다 하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혼자 땀 계속 다 흘리시고요. 여러분, 이거 힙업 진짜. <웃음> 느낌이 괜찮네요. 네, 오, 오, 오. <웃음> 아니, 힘이 없는 엉덩이였네요. <웃음> 자, 요거까지 딱 해주면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밀키트사오셔서 이거 모터보트로 바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웃음> 자, 여러분, 또 다음 통발. 여기에 뭐가 있을지. 어, 여기도 깨끗하네요. 네, 네. 어, 그물도 깨끗하네요. <웃음> 또소가리가 조금. 아, 소가리가또 있네, 조그마한 게. 자, 요소가리한 마리만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깨끗합니다. 대농갱이 있네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늘 대농갱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진짜 많이 잡히죠? 네. 좋네. <웃음> 회사 하길 정말 잘했어요. 오, 오 점점 많아진다. 여기는 꺽지랑 잡고기. <웃음> 그래도 여기 통발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아까보다. 오 죄다 잡고기. 오 여기 좀 있는데요. 오저 뭐예요? 주황색인데? 오 황소갈이 황소갈이 황소갈이예요 저게. 네네. 오 신기하다 첨봐 저도 이거 두 번째예요. 이거는 종이 똑같은데 알비 넣은 거죠? 아 그쵸. 와 너무 신기해요. 네. 외로 종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얘도 그럼 큰 애들이 있겠네요. 얘네들 산란한 애들이. 그 어미를 잡으러 가야겠네요 잠수할까요? <웃음> 근데 얘는 또 금지체장이니까 놔줄게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아 컸으면 예쁘게 먹었을 텐데 오 많은데요? 이뭐좀 있어요? 아이드레미 <웃음> 얘네는 떠다니잖아요 얘는 모래무지또 바닥에 있잖아요 제가 얘네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얘는 부레가 조금매요 근데 얘는 부레가 좀... 엄청 커요? 네 부레만 해요 루랄 말씀하신 거죠? <웃음> 그렇게 생각. 태어났네 아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 편집해줘 이거 <웃음> 자 이제 강망을 볼 건데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통발보다 강망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오늘 손 흔들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잠시만 그 살려주세요 같은데요? 왜왜 <웃음> 왜? 저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제 왜왜 왜? 오왜왜 왜? 왜, 왜, 왜, 왜? 장어 장어 장어 대박 대박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크다 근데 어머니 오늘 대박이네요 그죠? 대사하기 <웃음> 정말 잘했어요. 와 참게도 개 크다. 와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시죠 어부님 신난 거 보이시는 거 너무 <웃음> 좋아요 <웃음> 여러분 참게 크기 보세요 와어 뭐야 이거 왜 있어 야블루길리발렛이야 여러분 블루길 나왔습니다 요새 이블루길랑배스로어묵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조금 먹어본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가져가서 어부님이 회로 뜯으실 거예요 <웃음> 아니 장어 어디 있어요 야어예예야야야야아 <웃음> 야, 야, 야, 야. 강아지네 <웃음> 꼬리 흔드네 어이 와우 알쌍 많아 야, 성질이 좀 못됐어요 물 넣으려 그래요 원래 민물장어는 그렇게 안 싸납지 않아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오케이 들어가 아이가, 그냥 거기 내비쳐. 보트에서 <웃음> 같이 고기 잡을게요 이렇게라 <웃음> 어, 그래 거기 있어 고치야. 어, 자오. 오늘 뭐 드시죠. 아우 좋죠. 자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은혜도 같이 왔으니까. 근데 은혜가 장어 못 먹어요. 저희 둘만 먹으면 꽤 좋잖아요. 형님 다 드셔도 돼요. 저 쓸데 없어요. <웃음> <웃음> 자 다음 강만 봐볼게요. 오, 이거 뭐 있어. 우와, 오, 뭐 오, 뭐 야, 야. 소가리, 소가리, 소가리, 소가리. 오. 오, 자라도 있어요? 이번에 자라 엄청 크다, 저거. 창호 있어, 참호. 참호. <웃음> <웃음> 어머님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웃음> 아, 너무 그 기침 나나요. 우와 미쳤어 아이고 죽은 애들이 많네 죽은 애들이 많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오래먼지 좋은 건데 왜왜왜왜왜왜왜 오기 죽겨 안돼 노래 한번 해볼게 어 이거 놓치면 은 아주 레전드네요 놓치면 바로 노래 나와요 Cuz you a l my girl 오 이거 쏘가 쏘아... 아까 그만 하네요 얘 여기 넣을까요 얘가 좀더 작네 우와 놔줘야겠다 그죠 가 조심히 가. 오, 장어 있었어요오 오, 그래도 얘도 크다 진짜 여러분 오늘 수확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부님 표정만 봐도 아실 거예요 어부님이 원래 오늘처럼 목소리안 높이시거든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황소거리황소거리또 네. 들어왔네 오좀큰거 같은데 오 근데 황소거리가두번이나 들어온 거잖아요 네. 지금 18cm 넘는지 한번 재볼게요 아 감당감당하게 했는데 제발 제발 어유 그냥 높네 24황소거리 한번 먹어볼게요 많아요 오 많아요 많아요 잡고기 오오 왜왜왜왜 빠가서 좀 깜짝났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참... 장어줄 알았어요. <웃음> 아, 힘날 뻔 했는데. <웃음> 엔더펜 빡 돌다가 죽었네요. 그니까요. 아, 더 힘드네. <웃음> 오, 장어가 있어요. 오, 아, 방상 사이즈다. 저 꼬리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아유, 아유, 나줘야겠다 무서워. 물릴까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어부지 않습니까? 오, 기선 잡했네요 또... 네,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오뭐 많은데요? 빠가사리빠가사리빡가사리 집단이다 이거 오브영 오늘 돈 많이 버시는데요? 아 대박이에요 우와 빠가사리 대박이다 아니 누가 넣어놓은 것처럼 빠가사리만 나온다 여기는 그러니까, 저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엄청 잡았는데 지금 바로 한번 철수해보고 다시 자세하게 찍어드릴게요 아참그지로 여러분 저희가 황소가리를 잡았잖아요 이 황소가리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한강에서 잡히는 황소가리는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에서 잡히는 것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 잡은 황소가 는 지금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 네. 오, 어 감다 조심해가. 아깝다 개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입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온 녀석들. 오 잠시만요. 오, <웃음> 오 엄청 컸다. 저번에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우 물 먹는 거 봐라. 여기 들어가서 물놀이도 해요. 뭐, 진짜, 아, 뭐? 좋아요. 주인인데 정말 도망가겠어? 도망가는데요? <웃음>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콜덕이죠? 네, 콜덕. 얘 머리도 그렇게 좋다는데. 머리 좋대요? 아, 아직 못 느끼셨나봐요? 네, 아직은. 쏘가리가 <웃음> 한 마리가 빚어가지고, 지금 여기 한 마리 살아있는 거 있죠? 요걸로 회를 뜰 거고, 얘는 쏘가리 구이도 원래 먹나요? 비싼 거라서 잘안 먹는데, 저는 먹어봤어요. <웃음> 역시 어부기의 부르조. 자, 그래서 한 마리 구워 먹고, 장어도 큰 거는 이제 또 어부님 파셔야죠. 저는 작은 거 먹고, 자, 그리고 껍질 저어도 간단하게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 먼저 빼야 되죠? 그쵸. 피는 제가 뺄까요? 어, 예. 제가 피 보면 몸을 떨어가지고. <웃음> 자 은혜야 장어 잡았어 아. 먹고 빨리 가자 오늘 복분자 원액도 주신다고 하시거든 소용 없던데 기질래 소용 <웃음> 피를 먼저 빼줄게요 피는 피장인 여기 <웃음> 기절을 먼저 시킨다고 어우 야옹 야옹 왜우자이울대를딱 끊어줘야 피 줄줄 나오네 미가 <웃음>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쭉쭉 나오네 아, 아그러네자 장어도 피를 똑같이 빼주면 돼요 어, 장어도 좀 기절시킬까요? 오, 야, 야, 오, 진짜! 얘 죽은 애는 피가 안 빠지나요? 빠지긴 빠지네. 아, 숨을 쉬어야 지금 잘 빠져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오나? <웃음> 어부다, 어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피를 빼줄게요. 자, 여러분, 저 물고기 손질하니까 갑자기. 오리 숨어있다가 여기 나왔는데? 야, 너그로추 긁으면 안 돼? 아, 얘안룸이 예, <웃음> 이거 안 드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요? 정리에좋은거예요 <웃음> 은혜야 <웃음> 은혜 이거 그 조퇴 조태에... 아이다 소용없다 기질래 진짜로 <웃음>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어부님께서 항상 어부님이 손질하셨는데 야 성만아 성만아 지금 <웃음> 정신없어 <웃음> 아, 왠줄 알아요? 이소가 소가리, 소가리 소가리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소가리는 제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회 뜨는 거좀 잘하거든요 그지 은혜야? 아니요 기질래요 <웃음> 저분이 좀 <도>, 도와주세요 <웃음> 네. <웃음> 요렇게 한번 잘라야죠 아 이렇게요? 조금 뼈 느낌으로 거울을 거아 <웃음>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야? 장난친거지 얘네 비늘이 없어요 여러분 은네한번 만져봐 이렇게 싹 어, 어때? 어, 어 재밌지? 멋있죠? 네 <웃음> 라사 사무라이 용도만 썰면 네. 돼요? 아 맞다 근데 내장 먼저 뽑아야 돼 근데 어분 여기 안 따지는데요? 어? 어? 됐다 어, 네. 내장 엄청 깔끔하네 <웃음> 이거는 잘라야 되죠? 세게 하면 당겨줘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잘라야 겠다 <웃음> 간이에요, 이 간. 이감도꼭 먹어요? 어, 그쵸. 얘는요? 요것도 다. 쓰기, 쓰기. 아, 쓰기 쓰이, 아닌가? <웃음> 어머진잘 모르신 거 같은데? 쓰기 주 완전 럭렁에졌나요 기가 막히죠. 은혜야. <웃음> 어때? <웃음> 증명할 수 없어. 야, 그 좋게 말해, 영상 찍고 있을 때는. 그래야 잘 팔려서. <웃음> 이거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 <웃음> 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웃음> 오기야기요라차 오기야기요 어부님 말씀 없으죠 <웃음> 원래 이럴 때 옆에서 웃어야 안어색하거든요 지금 어부님 되 망했어요 <웃음> 마지막은 딱 잡고 라삭사브라이 여기도 날려야 되죠 여기 날리는 게 깔끔하게 어렵더라고요 뼈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네. 눕어서 여기까지만 이거 먹어야 돼요 <웃음> 딱 그렇게 <웃음> 이렇게 오 그리고 이제 껍질 벗기면 되잖아요 저거 반대편도 해야 되나? 어이 반대편 어부님이 하실거에요 <웃음> 내가 반대편 못하거든 뭐라고?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라고? <웃음> 여기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요 네. 이렇게 어부 이거 솔직히 칼이 안 들죠? 사서 한번나안 했어요 <웃음> 그러면 이걸로 하세요 아 칼이 있어요? 이걸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은 아, 안됐어요아 이거네 잘 돼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제가 잡아드릴까요?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거는 왜 이렇게 맛이 지금 이거 아! 여러분 요거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살짝 손색이 만들어주고 45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요 껍데기가 가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 나야? 어 너야 나안돼 이... 왜? 어븐에 계셔서? 어아잘짜 <웃음> 하나 둘셋어기기 열한 자오다라삭사브라이어 <웃음> 괜찮아? 원래 이거는 원래 이런 거죠? 아, 그거 먹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역시 어븐 에센스가 <웃음> 또이 중요한 거 여기 가운데 또 뼈가 있거든요 여기 만져보시면 어, 뼈가 없네? 어여인가 보다 <웃음> 아 여기 여기 아, 그냥 여기를 날려버려요? 어, 살다 어, 뭐야 이거 살 아니야? 괜찮은 우리가 먹을 거니까 <웃음> 자 얘는 던져버려 이거 제가 할까요? 네아 다르네 됐어오 <웃음> 멋있어 <웃음> 그리 반대편이 쉽지가 않거든요 라사사브라요어기야기여라차어기야기야 <웃음> <이야>. 문신 <웃음> 다음, 뭐 숨질 해야 되나요? 장어를 이제 해야죠. 어, 갔다, 갔다. 장어 숨질 할 때는 눈 쪽이나 머리 쪽을 송곳 같은 걸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박아둡니다. 오. 슬슬 하면 돼요. 이렇게 살살 타고 네. 가는구나. 저도 초보라서. <웃음>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근육으로 살을 잡아가지고. 살을 쪼여오는구나. 네, 저도 힘을 더 주면 돼요. 와. 사모라야.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우와. 아, 장어 쓸게도 는데 아, 저 검은색이 장어 쓸게요? 네. 아, 안 먹겠습니다. <웃음> 뼈를 잘라주고. 그러면 우와. <웃음> <돼요. 웃음> 이렇게 싹싹. 싸모라 <우와. 웃음> 그럼 손질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접어서 어 장어 지갑 은혜야 내 지갑했어 지갑? 어 어부님이랑 이거 하도 이거 봐봐 <웃음> 만져봐 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으할 거잖아 아니아니 아냐 으 <웃음> 여러분 그리고 이 장어를 굽기 전에 이 장어를 어떤 것에 담궈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그 용액이 뭐냐면 자이 복분자 원액입니다 이 복분자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이 정X 정기, 아정기이래 <웃음> 이정력에 굉장히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복분자의 장어를 한몇분 담가 놓나요 조금 담가 놓아도 될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담가서 먹어요 근데? 처음이에요 <웃음> 와 진짜 이거는 정력 덩어리네요 그쵸 이게 두배세배 배. 은혜야 <웃음> 나복분자의 장어 담가서 먹어 아 어쩌라고 나가 아벌릇 잘못 들였다 아, 이거를 저한테 써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버분님은요전 뭐 쓸데가 없어요 그번 <웃음> 먹어볼까요? 와 맛있어 하루에 한잔 먹어도 될것 같아 괜찮죠 너무 멋있는데요 <웃음> 음료수인데요, 그냥. <웃음> 네. 어너너너너너너 너. No, no, no, no, no, no, no. 15분 정도만 딱 재워줄게요. 여러분 이제 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썰어주세요. 다 썰렸어요. <웃음> 우와. 우와, 여러분 이게 회죠. 이건 얇게 썰어야 되거든요. 배살을 왜 이렇게 얇게 썰어 먹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썰어 소갈이 회 완성됐고 꿀떡이가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너무 초록색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리의 원래 주식이 요회 있죠. 꿀떡이한테 한번 줘볼게요. 꿀떡아, 이냥 먹어. 아니 무서워 정신이 없구나. 쑥스러. 그래, 잘생기긴 했지 내가. 어유 어유. 어유 어이, 어유 어이, 어유 어이, 어이, 잘먹나다와 진짜 맛있나보다 야너 벌써 만원치 먹었으니까 <웃음> 이거 구이야아 이거 소갈이 구이요 이거 갑자기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접시가 없어요 <웃음> 자 그리고 하나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꺽지입니다 꺽지 그 롱꼬 따주고 그리고 내장 빼면 끝이죠? 네. 꺽지 먹고 맛없으면 은혜 주시죠 그냥 좋죠 <웃음> 은혜야 은혜 어부님이 너 짬처리 하려 그래 너 맛없는 거 주자고 누가 꺽지가 쏘가이서 맛있어요 자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가리랑껍씨 이거는 구이용이고 이거는 또 회랑 준비가 됐고 소가리 회는 깻잎에 깻잎이랑 네. 먹어요 깻잎이랑 원래 깻잎이랑 고추 깻잎이랑 고추 있나요? 있죠 엄마 거예요 <웃음> 러머 죄송합니다 하우스에 있어요 하우스에 하우스 거 따오는 거예요? 네어 가시죠 된장도 엄마 된장 있으니까 <웃음> 진짜 자연이다 자연 여기 있는 모든 게다 엄마 거예요 불기름 <웃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깨 털어가지고? 네이 안에 깨가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 깻잎을 따 먹을 거예요 고추만 좀어요 <웃음> 와. 이거 다 관리하세요 혼자? 엄마가 오좀 작지만 제거이좀 제 작다 <웃음> 어, 빨리 가 같이 어머니 자러 나오시면은 클럽으로 어,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음> 여러분 따온 거 넣고 아 이거 고추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잘라야죠 라삭 뀨옹 라삭 뀨옹 <웃음> 급작스럽게 주문이 방금 들어간 건데 <웃음> 안 되네 <웃음> 자러부터 이렇게 깔아놓고 뱀 같다. 이거 어부님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막. 아뭐 어부님이 하신 거? 어. 아 너한테라고 욕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부님 가스라이팅 아니야? 하나요 그래 좀 안전하신 거맞지 조심해. 갈지 잘하셔. 아, <웃음> 자러분터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들인데 프라이팬에 꼬먹좀좀 그래서 숯불에 해요. 야돼 근데 사실 어부님이랑 수술을 할때 제가 트라우마가 한번 생겼어 가지고 그때 수술을 먹는데 한 시간 반 걸렸었거든요. 준비했습니다. 오 뭐야? 불이야. 파이 <웃음> 안 하니까 서운하다. <웃음> 이따 또 할게. 요 아. 오, 괜찮은 거 맞죠? 괜찮아, 어, 다태워겠네 이거. 다 태워먹겠네, 이거. <웃음> 오, 야, <푸푸푸푸> 뿌리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여러분 지금 숯다 붙어가지고요. 꼬치랑 소갈이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 <왜> 안 익지?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거의 경화거든요 한번 뒤집어볼게요 와우. 여기 지글지글 끓는 거 보이시죠? 아, 뜨거워, 씨알러, 임봐 아, 자, 여러분,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는데, 어부님이 어디 가셨습니다. 됐겠다 <웃음> 자, 이번엔 껍질 올릴게요. 얹어버려. 이야. 예, 예,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이거 조금 줄까? 이거 조금 먹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 뜨거 미안해. 자, 여러분, 이 껍질도 지금 거의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오우, 오우, 야. 대망의 장어. 예 yeah. 복분장어 복분장어 장어는 금방 있죠? 금방 있겠죠? <웃음> 색깔 기가 막히네 와 여러분 색깔 보세요 진짜 솔직히 혐오스러워요 분소장어 <웃음> 아니야? 야야야 껴들지마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냄새는 복분자 냄새가 나죠 그죠? 몸에 좋은 냄새 <웃음> 꾸리 이거 향님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참. 은혜가 해줄 거예요. <웃음> 그럼 마저 굽고 바로 먹으러 가볼게요. 촬영을 위해서 지금 복분자 장어구이랑 쏘가리 회, 쏘가리 구이, 껍질 구이 이렇게 완성돼 있습니다. 와 보시면은 장난이에요. 전부 다 지금 새청 같은 p p l 이에요너 계속... 여기 언제 왔어? 어 언제 왔어? 아저 자주 놀러 와.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촬영은 은혜가 해줄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아니 나 먹으러 온 건데. <웃음> 됐어? 아니 너 모자를. 모자 어... 부인. 어부님. <웃음> 거의 잭스페로우 자여러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 먼저 간단하게 한번 네. 주셔볼까요?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손이 좀들어오는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요 <웃음> 우와 이거 기름기가 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뼈가 별로 없어요 너 배고파 같냐? 응 음. 이거 이거 여기 있어요 예? <웃음> 어? 뭐야 너 정책한거야? 아 나도 모르게 예이러네 <웃음> <돼>? 예. <웃음> 이거 소금에 한번 찍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웃음> 초배를 츄럽츄럽 <웃음> <추룹추룹. 웃음> 은둥이세요? 은 빵둥이요 <웃음> <웃음> 와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다 어 지금 은혜 표정 보여요 저 무슨 표정인지 <웃음> 아세요? 먹고 싶다? <웃음> 맛있지? 음. <웃음> 저? 야. 바닷고기보다 뭐야? 맛있어 어, 원래 민물고기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 한번 은혜 줘볼게요 추베르파번 줄게 아, 뭐 어때 자존심이냐? <웃음> 쏘가리냐? 추베르 <웃음> 진짜 맛있지? 어? 뭐야? 별론거 로 같은데? <웃음> 나 민물고기 아그 냄새 은혜가 되게 예민해요 삼킬 수 있어? 어 삼켰어 그냥 와너 너무 진짜. 맛있는데? 그니까 러아 그니까 했는데 별로 안 맛있어 보이다아 그래? 아, 너무 맛있어 <웃음> 그 민물의 향이 들려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물 고여인데를 좀준것 같기도 해 <웃음> 초베 음~~ 뱃살도 괜찮은데? <웃음> 네 거기 줬어요 소가리 이게 무슨 맛이냐면 삼치같아요 삼치 살결 느낌이 되게 삼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는 어때? 어? 은혜 방금 이게 거의 상만이 따라 했거든요 저희 콜드 같아요 자그러 <웃음> 그러면 껍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웃음> <오>, 좋진 않네요 <웃음> 야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맛있겠지? 자 여기 한번 배워먹게요 초베 맛있어요? 죄송한데 소까리보다 맛있어요 아 어, 진짜요? 어! 들려보세요 거짓말인거 같은데? 이러까지를 어. <웃음> 어, 먹어야 돼 까지 어. 근데 맛있죠? 오 응. 어, 진짜 이거 소까리보다 <웃음> 맛있는데? 믿을 수가 어, 진짜, 없어 진짜로 진짜로 아니 뭔가 뭐, 거짓말쟁이들 근데, 같아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지금 서로도 못 믿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진짜 맛있는데? 빗물향이 안 나요 바닷고기 맛이야 이거는? 음. 좀 줘볼게 이거 먹어봐 춥 <웃음> 음. 오 어, 진짜 좋아. 맛있지? 이건 아예 빗물콩이 향안 나지? <웃음> 나 <웃음> 좀덜 나죠? 아까 얘보다 덜 나는데 저요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를음 껍질은 먹는 거 아닌가 봐 <웃음> <웃음> 음, 그만 <웃음> 다 드셨는데요? 거의 둘리 만들어놨는데. 자, <웃음> 그럼 <웃음> 그러면 소갈이한번 먹어볼 텐데. 우와, 이거 손가락이랑 두개 비슷해. 요 민물회가 사실 호불호가 있는데, 제가 민물회를 딱두번 먹어봤어요. 그때 가물치 엄청 맛있었잖아. 안 먹었나? 아, 또너 혼자 살겠다고 안 먹었지. 디스코 아, 안걸리려고헤였어 그거? <웃음> 어, 헤어였어. <해오어. 웃음> 근데 그 가물치 진짜 맛있었고, 또블로기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어, 먹어보겠다. 찌름내가 나는데. <웃음> 자, 요거 한번 지금 초장에 이렇게 쿡 찍어서 먹을게요 추베르. 추베르? 어, 다행이다. 주르좀 많이 줘. 와우 거짓말 쉽지 않았네 음음 저장맛어 음 식감 개쩔어 <웃음> 음. 고추가 쩝 여기있어 여기있 매운거야? 아냐아냐 어부니네 어머니가서리한거거든 어... 맨날 엄마거와 <웃음> 이거 회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돌돔 같아 너돌돔안 먹어 봤지? 먹어봤어 돌돔 맛있었지? 안 먹어 봤나? 너 맛이 없었어 돌돔 기억이 안나 이럴 때 이럴 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웃음> 아 이거 먹어봐 근데 아, 뭐 고래해충인 줄 알고 얘네 고래해충 고려의충 없어 고래해충은 바다에만 있습니다 민물에는 고래해충이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간 디스토마가 있어요 <웃음> 더 위험해요 아, 나 여기다 써먹을까? 이거 본연의 맛을 먼저 아. 한번 봐봐 어부님 이거 힘들게 잡은 거야 츄릅츄릅 어, <웃음> 음? 아 내가 이렇게안써어개맛있지 아쉽는데? 진짜 맛있지? 젓가락 좀 <웃음> 지금 이제 먹고 싶어서 난리가 <웃음> 나 요거 다 초장 싸가지고 아 고추 두개 더. 어 싫어 나 하나 넣 같이 드시요. 주베르. 주르베르. 와, 근데 너 이거 진짜 환장을 맛있다나 아, 배고파. <웃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고추 너무 맛있어. 설레가세요? <웃음> 아가 어머니 화나셨던데. 주르주르. 안돼 주베르비야. 안돼. 음,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나 봤다. 안 구웠어. 안 구웠어. 근데 불 살아 있어 불. 아 불이 살아 있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웃음> <웃음> 이거 싸서 드세요. 어? 갑자기 배 아파요. <웃음> 서로 좀 질쓸하게 <웃음> 쓸쓸하게 시작하네 츄럭츄럭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게 여러분 뱃살이거든요 폭 찍어가지고 초배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방금 <웃음> 아, 지느러미 좋대. 아너 별로 안 좋아하네 너네가 <웃음> 어, <나. 웃음> 지느러미랑 연어살처럼 약간 문드러지는 <웃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된장 찍어먹는데어 혹시 엄마 거 입물에는 <웃음> <웃음> 된장 찍어먹는 게 맛있네요 어? 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웃음> <웃음> 고추 이거 딱 하나 해가지고 먹어도 귀엽게 겠다와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복분 장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은 꼬리를 또 양보해 주셨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웃음> 자 바로 먹어요 초배를 음. 음. 거짓말 우와 우와 둘다 반응이 거짓말같이 우와 <웃음> 와,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니까 육즙이 안 빠졌네요 그냥 육즙이 안 빠졌어 물이 쫙 나와 민물향 응. 안나 아니 안 먹어 안줘복분자 <웃음> <웃음> 향만 돌면서 안에 육즙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그냥 쫙 나와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웃음> 투로페르 <투르빼룹>. 우와 <웃음> 우와 어때 요거냐오뭘 어때? 지친데? <웃음> 오븐 옆에 계신데 멋있어 이런 거큐 <웃음> 어때? 우와 이야 yeah. 괴롭한데 <웃음> <웃음>